어서오세요 a 세요어서 i a Sosia s o 서 i a Sosia Sosia Sosia s 에 s i a s o s 서 a s 하 s i a s 고 3개월 만에 오셨는데 손한번 접어봐요. 3개월 동안 방치했던 손을 내가 깨 됐어요 언니 제 첨단이라서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그래서 우리 샵이 비싼거예요 저번에 가격 듣고 놀라지 아파졌잖아요 50만원 자 이제 젤 제거했으니까 유수 맛있어 이런 코딱지송이라는 게 있었어요. 라떼는 그때는 이제 이런 겹기 어무송이 유행했었거든요. 하는 사람 소리 질러. 강한 편이라 나요? 이제 이 니퍼로 큐티클을 잘라낼게요 저번에 제가 이디퍼로 자르는 소리를 베스텔을발라볼게요 페이스텔 발라발라 발드릴게요 のから 베이스젤을, 자 이번에는 베이스젤 발랐으니까 어, 오늘은 어떤 네일을 해줄거냐면 음.. 제가 해석하기도 가지고 있는 색상이 많지 않아서요. 좀 안정적으로 발라볼건데 오늘은 제 네일처럼 약간 펄감이 있는걸 마지막에 올려줄게요. CS 구는이 친구는 이가지고좀 억지로 이건언더어요이건언는이 시색깔은 아닌데. 약간 그런 이친는이친는이친구이친는스타일이라서요 나 한번 볼까요? 오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. 자그 다음은 어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. 이건 뭐냐면 전박이에요. 전박이 전박이 표현을 해주는거예요 한번 봐봐요 언니 어 안보이네 어 이거 잘 보면 약간 빨간색의 바 핸드크림 냄새 난다고 그러시던데 어왜 그럴까요? 분명히 손에 핸드크림 발라줬는데 왜 눈에서 핸드크림 냄새가 나는지 큐티클 어, 오일을 이렇게 듬뿍 발라주고 요 바르는 김에 제선에도 조금만 바를게요. 드시나요? 어, 오늘은 제거 비용까지 해서 오십일만 원이에요, 언니. 오십일만 원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고 가시고요. 다음 번에 또삼